오늘은 간단한 상체 운동 해보실게요. 처음은 누워서 브릿지, 심플 브릿지 4번 편안하게 하실 거예요.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쭉 올라가시고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. 후 계속 앤둘후쭉 머리 길게 다운 후 두번 더요. 앤 셋, 후쭉엔 다운, 후 마지막 넷, 후 길게 무릎 멀리 밀어주세요. 다운, 후, 쭉 자, 그 다음은 우리 등 마사지 하듯이 롤링 하실 거예요. 두 무릎 세우시고 어시스트 롤업을한번쭉 일어나셨다가 자그 상태로 롤링 그대로 내려갔다가 들이마시면서 내려가요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1번2앤후앤셋앤후앤넷앤후앤 다섯 앤둘앤 여섯 앤둘앤 일곱 앤둘앤 여덟 앤둘앤 아홉 앤둘 마지막 열, 앤 좋아요 끝까지 일어나시고 그대로 우리 고양이 자세, 캣백 자세로 척추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. 네 발자세로 먼저 해주시고 그대로 숨 쉬면서 아치 앤컬쭉 밀어주고 앤둘앤후앤셋 시선 멀리 앤, 컬, 앤, 넷, 앤, 쭉, 앤, 다섯, 앤, 팔다리 다 밀어주면서, 앤, 여섯, 앤, 둘, 두번 더요. 일곱, 앤, 둘, 앤, 여덟, 앤컬까지 쭉 좋아요. 자 이제는 쿼드라 패드 그 상태로 자 베리션 동작하실 거예요. 팔다리 들어서 앤 그대로 팔 옆으로 1 0번앤둘앤셋앤넷앤 앤앤앤 다섯. 엔, 여섯, 허리 꺾이지 않게 일곱, 엔, 여덟, 두번 더, 아홉, 마지막 열, 그대로 반대 다리, 반대 손 준비하세요. 앞뒤로 길게 하셔서 발런스 잡으시고, 팔만 옆으로 T자, 엔, 둘, 엔, 셋, 엔, 넷, 엔, 다섯, 엔, 여섯, 엔, 일곱, 엔, 여덟, 엔, 아홉, 마지막 열 그대로 내려놓고 쭉 애기 자세 한번 쫙 그다음은 프롬프레서 엎드려서 팔은 메뚜기 팔처럼 겨드랑이 옆에다 손바닥 대시고 상체 일어나는 거 반만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네번 간단히 하실 거예요 코끝부터 들어서 가슴 아래까지만 아래 갈비뼈는 붙어 있어요 내리고 호흡은 편안하게 들이마셔도 되고 내셔도 돼요 둘 앤 내리고 다리 길게 허리 눌리지 않게 셋 꼬리뼈 길게 하세요 앤둘한번 더요 앤넷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윙 당날개로 팔을 만들어서요. 익스텐션한 상태 그대로 발만 밴드 끌어내리고 피고 둘 이렇게 열개에서한번더 반복할 거예요. 넷 앞으로 쭉 폈다가 다섯 팔꿈치로 끌어내리고 여섯 숨 쉬세요. 일곱 여덟 두번더 아홉 둘 열 좋아요. 요렇게한번더 반복하실 거예요. 잠깐 내려갔다가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허리가 바닥에 눌리지 않게 상체 일어났다가 다시 하나 엔둘 꼬리뼈 뒤꿈치 쪽으로 길게 셋숨 쉬면서 넷엔 다섯 등 날씬해지게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앤, 아홉, 마지막, 열 그대로 나란히 앞으로 내려가세요. 그 다음은 다트 동작 하실 거예요. 팔 차렷해서 골반 옆에다가 대시고 팔이랑 상체를 같이 익스텐션 들어 올리실 거예요. 자,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그대로 내렸다가 둘, 천천히, 앤, 세 손끝기 일개 하세요. 넷,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요다트 동작을 다시 하실 건데, 올라간 상태 유지하시고, 팔 펄스 10번씩, 두번 반복하실게요. 그대로 상체 익스텐션 쭉 손, 엔, 둘, 엔, 셋, 엔, 넷, 엔, 다섯, 어깨 멀리 여섯, 어깨 넓게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그대로 내려갔다가 얼굴 반대쪽, 그렇죠. 다시 위로 올라가서 팔 하나, 엔, 둘, 엔, 셋, 엔, 넷, 엔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그대로 내려가서 쉬세요. 자, 이번엔 두팔두 두 다리 쭉 만세 한 상태에서 얼터네 t e r n 얼터네 a r 암 같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. 오른팔 왼다리 X자로 자, 10번씩 할게요. 오른팔 왼 다리 반대, 왼팔, 오른 다리 좋아요. 엔, 셋, 내리고, 넷, 좋아요. 엔, 다섯, 둘, 여섯, 둘, 일곱, 둘, 여덟, 둘, 아홉, 마지막. 열, 그대로 이제 스위밍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쭉쭉쭉쭉쭉쭉쭉쭉 10초 하실 거예요. 계속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대로 쭉쭉쭉쭉 내려가시고. 이제는 더블 렉, 더블 암 같이 하실 거예요. 더블 암, 더블 렉, 두 팔, 두 다리 만세. 두 팔, 두 다리 같이 길게 밀어서 일어나세요. 열 번. 엠, 둘 하시는데 허리가 과신전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넷 시선 멀리 보세요. 다섯, 팔다리 길게. 여섯, 앤 일곱 이게 마지막 운동이에요 여덟 두 번만 더 하세요 아홉 마지막 엔열쭉쭉쭉쭉쭉쭉쭉쭉잘 했어요 그대로 내려갔다가 엉덩이 들어 아기 자세 스트레치 후 뒤로 쭉 스트레치 자 상체를 오른쪽 한쪽으로 쭉 사이드로 도 스트레치 해주시고 스물스물 반대로 또 움직여주세요. 쭉쭉쭉쭉쭉쭉. 가운데로 오셔서 한숨. 흐. 천천히 일어나세요. 시선 멀리 보시고 한숨. 흐. 잘하셨어요.